안녕하십니까. 이리티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하천에 통과을 설치하러 왔습니다. 일단 옆에 갈대 있고요. 큰 돌도 있어서 빠가사리, 퉁가리, 이런 녀석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 한번 통과을 설치해서 어떤 물고기가 잡히는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리. 아, 지렁이. 자, 준비 끝. 정말 확인하러 왔습니다 과연 뭐가 잡혔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가봅시다 뭐가 들었나? 겉에 다 새기면 겁나 붙어있네 혹시 몰라 안에 뭐가 들어갔을 수도 있어 어이? 오! 뭐가 들었어요 여러분들 뭐야? 이거 물고기가 잡혔는데요. 와, 일단 여러분도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미우기가 한 마리가 있어요. 미우기 개공맥이에요. 개공맥이 계곡맥이. 정말 크죠. 개공맥이랑 그리고 엄청 큰 미꾸라지 한 마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이거 연못에다 갖다 놓으면 진짜 좋은데 제가 연못에다가 갖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두 녀석은 여기까지 이리티비 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